This that jam that you bumping in the c a o the radio, friends o d i s u s e d a o n to how the hell t h e play it t h o g secretly you know they're g o n n save t o t h e playlist, n to a l o n m t h e y hated. h 저는 지금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네요. 네, 과연 무슨 면접인가? <웃음> 아 이게 바로 온라인 면접의 묘미 아니겠어요? <웃음> 요곳이 국룰이죠? 무슨 면접이냐면 사실은 영상을 담을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굳이 말안 하면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고 말안 해도 되고 붙었을 때 붙었어요 할수 있는데 이것도 저의 일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는 H 스타일리스트라는 앰베서더에 서류 지원을 했었어요. 이 대유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좀 봤었고 또 지원 혜택이 빵빵해요. 저는 뭐,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에이 되겠어 하고 지원했는데 <웃음> 면접이 된 거예요. 3씨의 면접을 보는데 꼭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 저는 시나리오 작업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시나리오? 어, 대본 대본. 뭔말 할지 대본을 좀 적고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도행 끝났어요. 이거 떨리는 거 보이세요? 아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나왜 입사 면접보다 떨리지? 아, 아 진짜 어,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평소에 관심도 많았지만 제 조금 한번더 보고 가길 잘했어 아 근데 너무 막 달달 떨렸어 <웃음> 난 떨어졌을 거야 난 떨어졌어 아 너무 떨어서던게 너무 티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떨린 적이 있었나? 요 원래 진짜 많이 떨려 대학원, <웃음> 대학원 면접도 이렇게 안 떨렸는데? 대학원 면접도 이렇게 안떨어는데왜 이렇게 떨리는 거야 아 너무 간절했나봐 이제 강의를 들으러 왔어요. 저때랑은 진짜 달라진 게 LMS라고 해서 이 LMS를 통해서 뭐출결관리라던가 성적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되고 줌으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드디어 모든 강의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도 이렇게 유난히 더 정신없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빠이! 제가 오늘은 좀 촬영을 쉬려고 했는데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어제 본 면접 결과가 나왔습니다. 떨어졌어요. <웃음> 아, 너무 똑딱해! <적당해. 웃음> 너무 막 떨었거든요 아니면 너무 간절해서 많이 떨었을 수도 있는데 뭔가 간절했던 이유는 어찌보면 당연히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내가 붙어줘야지 약간 그런 자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떨어졌으니다 너무 너무 슬퍼요 여튼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응원 받는 만큼 좋은 소식 들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보겠습니다. 저를 뽑지 않은 운영사무국 후회하게 될 거야. <웃음> 수업 듣고 오늘 하루 마무리할게요. 내일 새벽 기상으로 만나요. 빠이 소하 안녕하세요 책을 읽었는데 아 오늘은 좀책 읽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최근에 비트코인 다시 오르면서 그거를 또 부분익절 했다가 다시 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호가천을 보고 있다 보니 <웃음> 아좀 집중이 안 되네요 저는 이제 회사 다닐 때부터 매일경제를 봤어요 취준할 때는 아예 지면으로 사서 3시간씩 매경을 진짜 정독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렇게 시간 많이 드는 건 못하고 어, 인터넷으로 보는데 특히 최근에는 매일경제에서도 부동산 쪽을 계속 보는데 퇴사할 때그 퇴직금으로 당시에 연끌을 해서 집을 샀다면 지금 나는 속이 편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엔 주던 데도 뭐 11월까지는 막힐 것 같고 그 이유는 어찌 될지 모르고 지금은 제가 신용대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꾸준히 시세를 알아봐야겠더라고요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계속 공부는 해야겠더라고요 음, 근데 뭐 늦었다고도 볼수 없는 게 최근 1, 2년 사이에 연끌해서 사실 산제 지인들은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최근에 이자 부담이 또 많이 늘어가지고 이래저래 집값이 막 급등해도 제 또래들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영끌 안한 거를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안 좋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그래서 제가 그런 부동산 쪽이라든지 뭔가 한정적인 저의 귀여운 돈으로 어떻게 하면 잘 굴려서 나갈까 이런 고민을 친구한테 얘기했는데 친구가 다니는 회사가 금융보험 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있는 다른 전문가분이 클래스 원0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한다고 해서 추천해 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재무설계와 슬기로운 금융생활 이것입니다. <목소리> waste a minute if I had you all s o n myself We'd be walking in the moonlight Staying up till sunrise Baby, you can let your walls come down We'd be dancing in the corner Sleeping on my shoulder You can come and have it 제가 이 오르막길이 싫어서 웬만하면은 아까 버스 타고 내려서 중도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백남악술관 <웃음> 근데 난 조금 더 편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어서 싸대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생증 찾아서 전에 회사 다녔던 언니랑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바로 코엑스로 간답니다 하, 덥다 오늘 날씨 브이로그 분석에 대한 과제가 있는데 첫 발표부터 제가 당첨됐지 뭐예요 제가 자원한 건 아니고 교수님이 이제 자기소개 하라고 해서 유튜브 하고 있다고 했는데 브이로그 한다그러니까 그럼 첫 번째 발표자는 이소희 선생님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합니다 미치겠어요 다음 주첫 학기에 첫 발표라니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TMI 끝 이제 학생증 찾으러 갑니다 This one is for all the people out there in the bar, drinking away, a n o the r miserable day on the job, and across from the state, d r i f t another